상차작업 종료 후 이동중 적재함에 실린 빈과 떨어져 사망한 경우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16가단 106473 토대로 연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이 화물차 적재함을 타고 진행 중 H빔이 망인과 함께 떨어지면서 H빔이 우측 복부를 충격하여 즉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교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의 악관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담고 왔습니다. 비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첫 번째, 교통재해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 발생한 재해에 한정하는지 여부 탑승의 사전적 의미는 차나 배, 비행기 등에 올라탄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탄 곳이 적재함이라고 하여 차량에 올라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위교통제의 유형 중 탑승 상태였다가 적재함에서 떨어지면서 즉 비탑승 상태에서 운행 중에 적재물과 충돌한 경우에도 교통상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두번째 망인의 차량 탑승은 전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한 탑승인지 여부 망인의 사고는 하역작업 화물운송, 하역작업으로 이루어진 과정 중 화물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짐을 부리는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탑승한 것이므로 운행 목적에 부합하는 탑승에 해당합니다. 쟁점다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지게차 직원이 사고 차량의 짐을 상차하고 망인이 적재된 짐을 결박한 다음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약 50m 정도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적재물 고정 작업을 마친 시점에 하역작업은 종료되었으므로 망인이 하역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수 없습니다. 망인이 적재물 고정을 잘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HBM이 추락하게 된 것은 차량이 움직였기 때문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지적 망인의 작업은 상차작업을 마치고 적재함에 탑승한 채 수백미터를 진행 후 다시 하차작업을 하는 업무인 바 이러한 과정은 하나하나 분리할 수 없고 일련의 하역 작업에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여 망인에 대한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 지급은 부적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